안녕하세요 두지 지섭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가소 사회착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From A 입니다 바로 지라드 루 라는 친구가 보내줬어요 우선 From에 있는 나한테 동화줄 같은 존재예요.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한국에는 해님 달림이라는 전래동화가 있어요. 그 동화 속에는 호랑이가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와요. 그 오누이들이 하늘에 기도를 하자 신기하게도 동화줄이 내려왔어요. 그래서 그 오누이들은 동화줄을 타고 무사히 올라가서 해님 달림이 되어줬대요. 저는 프러메이가 손을 뻗어준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올수 있었고 프러메이가 내 옆에 있어서 버티고 견딜 수 있었어요 프러메이, 내 동화줄 같은 존재가 되어주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제 그림이 슬슬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짜잔 저 그림 속 난파된 배를 타고 있는 나에게 동화주처럼 와주어서 손을 뻗어준 우리 프러메이들 지금까지 우리 투지가 외쳤던 희망을 안고 계속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프러메이를 연상시키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프러메이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이 위에 보이는 메일로 섭카소 다섯번째 주제를 마구마구 던져주세요. 그럼 섭카소 다섯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!